따라 홀로 걸으면 문득 떠오르는 그 모습들 그 기억의 조각들이 나를 따라서 걷네. 남아 흐르는 그 노래 소리에 메아리는 내가슴 깊이 울려 나와 아직도 흔들리고 있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골목 가로등 아래 노란 저명 아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리운 너의 모습을 찾아서 헤매여파도더히 이산 찾을 수없 없어. 메아리는 내 가슴 깊이 울려 나와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m 토 m m a 이놈, 그리운 너의 모습을 찾아서 놈매놈이도 이놈, 이놈, 이놈, 이없어놈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이제이 옳지. <목소리도>